이렇게 해도 무게가 안 줄어드네 갑시다 여어 그리스 멋있데레 이것도 장검으로 쳐서 그 카타나랑 같이 돌거든요? 어... 저도 괜찮아요 예한 네, 손이라서 좀 약합니다 아 예, 네, 원하는 데미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양손이 짱인 것 같아. 오, 바꿀 시기인가? 오. 아니, 렉스터드 좀 그만 좀 나와. 아이, 참. 여기 위에도 도시가 있긴 있네. 상가 많네, 여기. 어, 오. 상가도 많을 만큼 좀비도, 좀비도 많네. 많네. 야, 이거 제가 쌍용 납품하는 사람이라. 응. 이거 쌍용차가 존나 꼴비기 싫은데. 그거, 그거 타고 싶은데, 그 트랙 네? 그거 있잖아요, 큰거 그니까요, 장나그 장난... 크레인 뭐라도될거 아, 어, 같은 어. 그런 거 저번에 봤던 어, 거 그거, 그거. 엄청 큰거 그게 엄청 단단해요, 차가 근데 뭐 군부대 가면은 군대 차좀 있지 않을까요? 육공 음, 어? 트럭 이런 거타 장갑차 같아. 있는데? 어? 유, 좀... 백신 준비도 있다 장갑차 가져갑시다 장갑차? 오오! 네. 장갑차 가져갑시다. 최대한 아파트니까 소리 내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네. 가능할까요? 사방에서 아, 데까지... 이거 1티어 무기라 그래도 거의 한두 방 난다 아닙니까? 어, 뭐 벌써 아파트에서 떨어지는데 <웃음> 이게 맞나? 잠깐,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건 사보반데. 아니,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으면 다리가 박살 나야지. 이거 열수 있어요? 키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이씨, 아 있어요. 봐아요 여기 말고. 후면을 무서우탈수 있지 않을까요? 저쪽 구멍으로 들어간다고요? 오이씨! 사람이 이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 말도 안돼 말도 안돼 프랑크 1 6 2 나쁘지 않다 경찰용 장갑차 뭐 이런건가? 음. 어 근데 또 이것도 말썽이네 <웃음> 어이채아 장갑차 욕심부리다 주는거 아니야 이거? 어, 뭐야 왜 내려 갑자기 이정도는 타줘야 게임 안은 맛이 나지 다음에 기름통 보이면 기름통 좀 챙겨줘요 이거 네. 어, 일단은 이렇게랑 이거 이거 항생제 찌천 하고 다 챙겨 이거 안에서 트렁크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안에서 달수 있거든요? 아... 어, 아니 탑승한 채로? 네. 하십시오. 그리고 조수석 앉지 마세요. 2번 왜? 자리. 왜요? 차못 깼잖아요. 문 열라고. 다 옮겼어요? 네. 뒷자리에 타든지... 뭐야? 탔어요? 네. 어. 이거 정리 하고 갑시다 이거 너무 무님 와, 이거 워이타네 야, 저명탈수 있어요.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냄비 넣고 통제. 놓고. 이거 아, 뜨빠개 수학게네 호호. 이따가 여기 와서 자리 펴도 되겠다. 아니 여기 좀좀비가 많은 것 같은데? 어, 맞네요. 예, 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여기 좀 많아. 다 태워 먹었네. 오, 존나 많아. 이게 네. 지금 이 지도가 옛날 거 기준이니까 아마 지금은 여기를 집을 박은 게 아닌가 싶네요. 음, 업데이트하면서. 네, 업데이트 한다고는 하셨거든요. 이거 만든 사람이. 전이랑 지도가 좀 다르긴 한데 아이 피가... 1 0 0 m 는 뿌려지네 아그 일부러 피 많이 튀게 만들었습니다 어 아... 어. 네 어? 여기 생존자 집이다 어 그러네 요 좀 이따가 저와서 카타나 이런 거좀더 챙겨가게. 이쯤에 여기에서 끝도 없이 있어. 어 여기가 아니. 막다른길에뭐 어, 차가 단단하긴 단단하다막 <웃음> 치고 <웃음> 댕겨도 돼막 <웃음> <웃음> 어, 그러네 찌그러지지 않네 앞에가. 아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삐야삐리삐리삐리또 이런 걸 즐기는 분이셨 you don't go to Chirgin and b u 저기 y She d o i n 요거 같은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와, 다막아 j o 차 이거 박치겠죠? 어 맞네 안되네 오케이 정리하고 가어시다 잠깐 잠깐 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나왜 안내려지냐 오이씨 내리는게 좀 느려지네 예. 네. <hums> 어 아이 진통제를 먹어도 공속이 돌아오질 않아 들어갑시다 살살 네, 조금 오버파밍해서 장갑차 음. 싣고 생존자 집으로 갑시다 안전제일 야 저거 오랜만에 본다 따라오는 건다 아 넘어졌어 아, 아 넘어졌어 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아 아. 봉대줘요? 아니 어깨 반창고 붙임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아니 방독면 쓰고 뛰는 거개오바지요 스님 오우 오우 잠깐만 내 카타나 어디갔어 아 떨궜구나 넘어지면서 아이씨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전기톱을 들고 있는 중인데 누가 전기톱을 들고 있어요? 게요? 예, 예. 예 전기톱을 잡고 있잖아요 땅바닥에 전기톱이 있습니다. 어, 이게 진짜 좋은 것 같네. 전기톱. 이런 건 어때요? 박 가방. 뭐야 그게? 이거, 예. 응. 45, 80짜리. 어, 잠깐만요. 하나부터. 나 아까 카타 어디다 떨 거야? 다가 버린 거아니에 아니 넘어지면서 떨어어 네. 응. 군 맞나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와.. 저기서 계속 온다 씨.. 총소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 100점 더 있네요 야여기 진짜 찐그 무대처럼 생겼다 <웃음> 미국 무대에요? 어디가? 아예 그냥 그 무대라고만 돼있던데요? 우리나라 무대 같지 않아요? 위병소 있고 미국보다도 뭐 위병소 약간 저 훈련 받았던 훈련소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8, 8, 0 무게 감소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용량은 큰데 어떤 게나을려나 음... 용량 큰게 낫지 않아요? 좀만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 선택은 자유니까요. 아니면 저처럼 뒤에 탄박스 메고 있던가요? 이게 솔직히 베스트 기남. 너무 호대가 호대를 찾다가 죽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디 계십니까? 들어왔나요, 아, 벌써? 저 아직 입구 있는데. 이? 애들 어, 계속 와요. 그렇죠. 기관총을 그렇게 갈겨댔으니 어? 올만도 하지. 애들 계속 와. 너하 그래도 바꾸셨네? ㅎ <웃음> ㅎ 응. 이거 군장같이 생겼네 딱 껴보니까 응 만장귤장 뭐 없는 거를 좀 이제 버립시다 이거랑 갑옷 좀 줄게요 이거랑 갑옷을 왜요? 아니 부가 갑옷 아 필요없어요 에 음. 저거는 그냥 다리에 겹쳐서 끼는건데 에 보대갔네 보대가오 어, 여기 진짜 찐 우리 막사같이 생겼는데? 뭐야? 어, 뭐야 오 어, 뭐야 저 새끼? 순간이동하노 뷰게실 맞네 사이버 지진이 되구봐 <웃음> 활동복인가 이건? 오 뭐야? 아 그걸 잡은 거예요? 응. 아개놀랬네 어, 싸지방. 오 진짜 싸지방 같이 생겼네. 최단식 어. 요래 생겼군. 흥정호반. 그래 그래 여기 다 경부하냐? 찐... 찐 그거긴 어. 하다 진짜... 그거가 생기긴 했다 어우 깜짝이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손에 왜 이렇게 책을 들고 있어 책으로 머리 찍으려나 보죠 음. 여기 뭐 간부실 같은데? 중대 장실 이런 거? 여기가 우리나라 그거네. 아까 저희가 처음에 털었... 뭐지? 어, 어제지? 음. 네. 어제 턴게 미공부대였나 보네. 음... 와... 그지? 맞아, 이런 등유 같은 거, 이런 거 쌓아놓은 데 있었지. 아맞 네. 어... 아... 곰필이네, 이거 만든 사람. <웃음> 이게, 아 이게 이게 생게 이게 생 이거 이게 막사냐 이게? 예, 네, 생활관. 오, 막혀 있어. 아저그 가져와야 되는데 망치. 망치? 망치 가져. 올 제가 제가 가져올게. 기다려. 아, 그래요? 기다려. 총좀 버리고. 뭐야? 네. 무거워요, 무거워서. 아. 망치 망치 들고 와야 되는데. 보자. 버릴 수 있는 거 일단 검전 버리고 좀 분해를 좀 하고. 피스도 있네 잘 만들었네 어? 100점? 이 전술 책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나? 어. 아이씨, 또 넘어졌어, 씨 어, 살살 넘읍시죠 살살. 아니? 예? 아, 남자답게 점프를 해서 넘어야 되는데, 씨 아니, 거기서 남자답게가 나온다고? <웃음> 야 이거 진짜 관물대다. 대형망치. 오, 탄 많아요. 오, 탄 많아요? 네, 옷탄 탄통도 벌써 나왔는데? 음. 야, 근데 지금 생활관이다. <웃음> 찐 생활관이다. 어우, 궁금하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항문이요. 아 그럼 괜히 두고 왔잖아. 아이 그 들고 와요. 어차피 여기 공부대 터는 건데. 왔어요? 네. 네. 일단 중앙 뚫지 말고 일로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지더라고요. 총.. 총은 어디 갔어요? 챙겼어요? 예? 네? 총아총예 넣었어요. 네. 오탄 많으니까 관물대 열면 다 있어요. 아 그럼 저 이제 다시 땅알총으로. 그, 다챙칭이될것같습니다 그, 아까, 아까, 래 잡고 어. 그 무대 털었 아까, 아까, 아까, 아아요 아까, 308탄이 안보이아아 308탄 까고왔아요아저 아까, 아까, 아까, 아까, 아아 아까, 떨까지말아 거래로 줘요. 두 개씩밖에 안 나가는 거 아니겠지? 넣어봐요. 잠깐만. 어... 아 이게 또 가방에 있는 것도 바로 안 되네. 저안 돼요. 좀 떨고 볼게요. 아 어, 씨, 렉 걸릴 텐데. 네? 잠깐만. 떨고 봐요. 이게 지금 제 소지 무게가 초과돼서 안옮겨져 바닥으로 그냥 내리면 되죠 바로. 아, 네, 그래서. 오쉣야 yeah. 많이 쓰셨네 그래도. 오, 진짜 와 있으셨네. 많이 섰죠. 감자 집중하고. 항공팔 탄보임은좀 얘기해 줘요. 산탄이나? 네. 드디어 좀 탄을 채우는 것 같구만. 아 망치 들고 왔어야 되네. 다 그래요? 철창이네. <웃음> 사냥고가 있을 것 같은데. 오타는 안 건드릴게요. 모인대로 네. 챙겨요. 난 이런데서 안 나오나 보다. 없나? 어 있다. 아 여기 탄이 없나 보. 아, 너무 힘들군요. 어, 소음기도 있고 많네. 관불대에 총알을 넣어놓고 다니네 이거 아래쪽에 있는 벽을 어떻게, 어떻게 철거했던거죠? 아래쪽에 있는 벽이요? 응뭔아래쪽의 벽이요? 된다 뭘, 네. 뭘뭘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요 돼요 돼요 이렇게 되는...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에미사5아 <웃음> 기관총 말고 이거 5탄 기관총인데 이거라도 챙길 네? 아, 이 싫어 기관총 쓰기 힘들어요? 뭐, 뭐, 총알이 막지맘대지나가지까 그렇죠? 원래 기관총 그런건데요 지괜님 그래도 대충 0지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지 이어떻 옛날.. 옛날 그거 아닙니까? 오! 작고? 오! 이거 진짜 찐찐 그거다! 찐 그거다! <웃음> 찐 그거다. <웃음> 야이 씨.. 그런 걸또 오해 찾아내지아 근데 색.. 색상이.. 또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웃음> 너무 짬찌 같은 색상이야 맞네. 찐이네, 저거. 탄초이. 여 중량탄통 있네요. 이런 거 챙겨야지. 네? 바닥에 던져놨어요. 저런 거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아, 이제 무게가 완전 오반데. 조금 오버해서 담으시죠, 그래도. 아니 난내 탄은 하나도 안 나와 쓰레기 같은 게임 원래 국구는 5탄 아닙니까? 아 그렇게 야 한데 그래도